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이 영화관에 찾아온 이유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탄 눈물참기 2탄 웃음참기 이번에는 3탄입니다 오늘은 바로 화참기! 화나는 영상을 보고 과연 우리 가족들은 화를 참을 수 있을까? 어 화나! 벌써? 벌써? 왜, 벌써? 왜? 벌써. 나도 이얼을 보니까 못 참겠어! 뭐가 <웃음> <화가> 너무나! <나아. 웃음> <웃음> 없어지기. 헐. 자, 오늘은 이 앞에 영화관에서 불편한 영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 멤버들은, 우리 가족들은 화를 참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99까지 어? 있어요. 한번 화를 참아보세요. 네. 네. 자, 그럼 같이 제가 만든 빡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생. 맛다 <웃음> 레벨 1. 불편한 영상. 어, 케이크? 맛있겠다. 와, 맛있게 아, 잘라야지. 오 오. 우먹 어, 저 어, 어, 어, 뭐야? 어, 어 불편해. 어, 아, <웃음> 아니 그럼 저 어떻게 닦아? 저기 케이... 생크림이라 잘안 지워진단 말이야. <웃음>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 오. 끔찍하다. 이건 뭐죠? 페이어 <웃음> 아이 왜안 굴러가는데? 헐 내가 좋아하는 독집어. 두 종. 어, 아, 아뭐 아, 이러면 어떤 초콜릿을 먹어야 될지 고민되잖아 이게왜 불편한건데? 어? 음? 음. 반듯이 하고 있네요 아 마음 아, 편해 길이가 달라 길이가 달라? 아니네 깔끔하네요 어? 하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안돼 다음 사람 어떻게 쓰라고 이지금 <웃음> 모래를 굉장히 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응 음. 부들부들하네 아, 거 괜찮... <웃음> <웃음> 아, 이거, 는조 이거, 찮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뜯어거이 조금 <웃음> 오구. 아 토마토가 으깨지는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아, 오. 토마토를 왜 저렇게 썰어? 아 진짜 니네 얼굴만이 으깨졌잖아! <웃음> <웃음> 아 뭐야 저게 토마토 죽이야? 완전 으깨졌는데 아 불편해 맛있겠다 어, 헐! 야... 헐 어? 잘 접는데? 어? 진짜 어? 어? <웃음> <자, 자>, 삐딱해 <웃음> 기분 탓인가? 어어? 어? 어, 어라? 이 양파다. 어, 무슨, <웃음> 어슨 어, 어, 저 손에서 냄새 안 빠질 텐데. 아, <웃음> 어, 장어를 손질, 아유아유고 손질하지 마세요. 있네. 피부에 뭘? 양보하세요. 어, 하나가 덜 섞여, 아, 어? 막 어, 어, 어, 어. 이상하게 섞고 있어. 아, 어, 너무 불편한데 이거? 아, 어, 어, 이거 진짜 그대로, 불편한데. 그대로 섞으면 뒤집혀 있는 게. 아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너무 화가 난다 와 이렇게 닦는 거야 <웃음> 오. 어? 어? 어? 어? <웃음> 아 별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잘라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돼 아니 방심하지 마 분명 불편하게 만들 거야 우리를 이제 쭉 잘라버릴 거 같은 기분이랄까? 아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아? 어? 어그렇다 아! 이게 뭐지? 어! 이거. 아 모양. 그대로 그려, 그대로 그려. 모양대로 이제 그리는 아주 간단한 그리기 놀이죠? 어 잘하고 있는데? 방심하지 마. 이제 펜으로 이제 힘을 주고 그리기만 하면은. 오! 오! 오! <웃음> 그러면 그림이 망가지잖아! 계런이다 <웃음> 아, 아, 아. 삶을 때 소금 안 넣었나봐. 아, 아! 아! 아! 다 해지네, 다해지 <웃음> 너무 힘을 주고 까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저 정도면 먹을만한데? 자, 사실 <웃음> 추정하면 깔끔하게 깰수 있는데. 얼렁. 이 정도면 먹을 만한데. 먹어 먹을 만해. 다 아, 뜯어야 되는데. 아, 아, 버리는 게더 많다. 뭐, 버리는 먹어야 게. 먹어야겠다. <웃음> 맛있겠다. 어, 진짜 먹기 싫다. 노. Nope. 아! <웃음> <웃음> <웃음> 붙지도 않아. 최악의 <웃음> 비주얼. 최악의 비주얼. 아, 퍼즐이다. 간단한 퍼즐 놀이죠? <웃음> 음. 어? 잘 맞추는데? 잘하네. 스가몇 개? 어어. 진짜 웃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붙인다 아, 맞네 맞네. 맞네? 잘하고 있네. 어, 그렇네. 어, 퍼즐 한 조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어? 에이, 설마. 없소. 없는 거 같은데? 없소. 어? 어? 어, 어? 어 아니, 다 있는데? 아닌가? 어? <웃음> 어, 나안 맞춰서 <웃음> 안장하게 해놨어 숟가락을 반... 어? 오오! <웃음> <오. 웃음> 이렇게 또 짝을 안 맞춰준다고? 오? 아 너무 스레스 받는데? 오, 케이 끝길! 저 소리 났어 레벨 5로 넘어갑니다 화나는 소리 그건 늑대 아니야? 어떤 화나는 소리를 낼까요? 쩝쩝 소리? 아, 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 야, 바닥에 다리잖아 아, 소리가 엄청 나는데? 어. 급경 따라. 저리아 아니야? 이게 소리가 제일 싫어. 정말 맛있다. 아, 야. 진짜 짜증나. 아, 야, 진짜. 어. 화나왼쪽에서 만들려. 아! 야, 나이포폰 빼래! 엉터빌 수 있겠어? 레벨 어? 20민폐재 제민이 오? <웃음> 오?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오. 야 저거 한 8억 10억 하는 차를 야! <웃음> <웃음> 야 누가 레이저 썼어 <웃음> 돈 많은가 보네 민이들어 뭐야 애들이 놀고 있어요 어 설마. 근데... 야, 동걸 뽑아가면 야!! 자동차 엠블렙을 뽑아가는, 왜, 왜 뽑아가는 거야? <웃음> 진짜 많아 <웃음> 그냥 빡치는 영상? 레벨 999? 뭐지? 화가 나나 어? 야 이... <웃음> <웃음> <웃음> 그만 하 <웃음> 지금 막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기운이 나빠. 아, 껐어? 아, 뭐야? 저 뭐야? 아, 이거 역시 마지막 영상에서 참을 수 없었나봐. 어때요, 가족분들 오늘 화가 났나요? 말걸지마 마지막 영상을 보고 참을 수 없었나 보지? 뿅. 우리 가족분들한테 보여준 화나는 영상 보고 참기 오늘 같이 봤습니다 어때요 화가 나셨나요 여러분들 정지 정지 커플화가 많다 야 땡땡이 어, 화가, 커플, <웃음> 화가 너무 나는데 정지 커플 화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그만해 줘 화가 너무 나야 평생 날것 같지? 이래 응. 곧 태워지고 말거다할 그만! 할지 아자 <웃음> 어쨌든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본 가족들은 과연 화를 참을 수 있을까?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셨다면 댓글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